안녕, 수고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. 돌질내러 왔습니다. 인, 제주! 오. 오. 오. 오. 오. 아, 진짜 고급레스처럼 가진 건가요? 그냥 바로 이전 별명이란 말에 제주 제주도가 들어있어. 저 때문에 계속 지 두 끼도 먹을 수 있고. 네. 이제는 좀 소식자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어서. 아슬리피 업, 저 셰프님의 표현이었던 거죠, 지금? 요할수 있어. 파이팅, 파이팅! 아 아니, 근데 그래도 너무 많이 드셨어. 잘 드셨어. 아, 저거 연탄! 연탄! 진짜 좋아요! 잘 먹어요, 요 아, 아, 아, 자, 아, 먹으면... 아, 물을... 아, 이거 자꾸 걸리나 걸리지 마세요, 저! 아, 제발. 어.